안녕하세요 주식이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양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형주들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급등을 했고 또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로봇주 삼성전자가 연내에 케어로봇을 내놓는다는 이런 뉴스로 인해서 로봇 주들이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현재 이 로봇 관련주 제가 한번 쭉 추려보니까 대략 50여 개 정도의 회사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몇 개의 기업은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도태되면서 제2의 또 네이버라든가. 또 카카오톡 같은, 카카오 같은 이런 그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업종이 바로 이 로봇 관련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입고 또 경쟁자들을 따돌리면서 치고 갈수 있는 이런 로봇주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고 또 작년에 마찬가지로 이 로봇 관련주가 한번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한 이후에 계속 조정받으면서 거의 이제 반토막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기업이 이 로봇 관련 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스 내용 잠깐 보시면 노인 운동을 돕는 로봇을 연내 이제 내놓고 또그 외에 이제 생활용 로봇을 내놓는다는 이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봇스틱, 코스닥이죠. 요게 590억을 투자해서 지분율이 10.3%를 가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한 것은 레인보우 로봇스틱이 처음이라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았던 종목들, 로봇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휴리미가 이제 가장 좋았죠. 휴리미는 이제 삼성 물산과 협동 로봇 관련해서 참여했던 기업이 휴리미였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고, 레인보우 대장주죠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죠 지금 5만원을 돌파하면서 5만 2700원대까지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도 여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레인보우가 8800억대 그리고 휴리미가 어, 보시면 가격은 이제 2000원대고 2천 28%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레인보우에 비해서는 어, 반토막 가까이 되죠. 3 삼천 0백억대그외 셀바스 넥스턴, 뭐, 여기서 줌까지는, 어, 10%대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들이 이제 안 나오는 기업들도 이제 보이고, 푸른이나 줌 같은 기업들, 또, 해성 TPC, 어, TPC, 얘네들도 이제, 어, 1, 2, 3분기까지는 어느 실적이 찍히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거의가, 어, 천억이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천억에서 이천억대 수준에 있는, 어, 이런, 그,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움직였고. 또, 실적이, 어, 그나마 이제 많이 버는, 여기 로봇 관련주 중에, 어, 어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은 미래컴퍼니. 주당, 한 주당 3,078원을 벌면서 퍼 7배 수준입니다. 얘는. 시가총액 1,700억대. 그리고 스메기가 327원을 벌면서 펄은 6배. PBR은 이 로봇 관련주 평균 PBR이 2.8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1배가 안 되는 기업들. 어, 넥스턴 바이오 0.68, 사이맥스 0.87, 얘가 0.64입니다. 얘가 스매기가. 시가총액은 이제 1 0 0 0억이안 되죠. 630억대.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주 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게 레인보우죠 아무래도 삼성이 투자했다는 이유로 17.69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에 그리고 휴리미가 5배 셀바스가 3.8배 수준이죠 그런데 에 비해서는 요 여기에 있는 넥스턴이라든가 뭐요사이맥스 이런 기업들 푸른 줌뭐 이런 거는 좀 싸보이죠 그리고 부채 수준을 보시면 가장 부채가 낮은 건 해성 TPC입니다, 예. 어, 부채비, 부채비율이 10%대, 그리고 아진이가 13, 어, 우림 TPC, T, 우림 PTS, 얘가 15%에 이제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오늘 그 상승했던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흐름을 이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도 받을 수 있는 위치지만, 또 삼성에서 어, 가, 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또 로봇 관련돼서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업체들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잘 관찰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먼저 레인보우 로버스틱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연속해서 지금 어, 7일 연속 상승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 전에 저항선이었던 37,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어, 지금 이격이 뭐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2 1선과도 어,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격을 제이큰 이격을 좀 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주체는 이제 오늘 외국인 개인 또 기금까지 이런 차익 실현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 슈림 보시면 오늘 상승률로는 뭐 가장 좋았죠 그리고 이 작년에 1000원대에서 뭐 어, 4,900원대까지 급등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은 어 28% 했지만 어, 전에 있던 고점 어, 4,900원 대비해서는 아직도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체는 어, 오늘 어, 외국인이 이제 차익실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셀바스 AI입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1위죠 음성합성 AI 로봇 그리고 국내 유일기업이죠 어, 그리고 챗봇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이 셀바스 AI 아주 뭐 흐름이 좋고 지금은 200일선도 어, 돌파하면서 오늘 상승해 서 시켰던 모습이죠. 하지만 또 이격이 어, 과하게 이제 21선과 상당한 상당히 큰 이격을 좀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어, 외국인이 차이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우림 PTS 얘도 우리나라 그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이제 우림 어, PTS고. 어, 추세 때는 뭐 계속 이렇게 무하향을 어, 그리면서 하,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과연 이제 여기서 다시 이 돌릴지, 이 추세를 도, 전환시킬지, 어, 계속 로봇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 로봇입니다. 아, 얘도 한번 뭐 로봇 관련해서 작년에 큰 상승을 한번 어. 시켰던 종목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에 있습니다 얘도 어, 하지만 이 추세 때를 어, 살짝 이제 돌파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 여기서 다시 이제 추세를 이어갈지 다시 이 추세선 밑으로 갈지는 어, 다른 로봇주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죠 어, 다음은 미래컴퍼니 얘도 뭐 작년 1월부터 계속 이제 나락으로만 떨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16,000원대에 여기 신저가를 쓴 이후에 계속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또 기관이 조금 입질이 좀 들어온 모습이죠. 다음은 스맥입니다. 얘도 뭐 작년도 로봇주뭐 급등할 때 같이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계속 이제 추락을 했었던 상태죠. 그리고 1,750원대에서 이제 반등한 어, 스맥이, 어, 주체는 얘는 이제 외국인 또 기관이 좀 입지를 들어오는 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 해성 t p c 얘도 뭐 작년도에 어, 최고가였던 이 어, 만천원대에 어, 그 뒤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반토막이 나 있었던 상태에서 오늘 반등을 했지만 좀윗꼬리가좀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 주체는 이제 얘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해성이 아진에스테 얘도 뭐 작년부터 초부터 계속 이제 무너졌었던 기업이죠. 어 그리고 1월 달에 신저가를 쓴 이후에 어, 계속 이제 반등하면서 어, 로봇들이 주 반등할 때 이제 같이 따라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진이 주체는 이렇습니다.